네, 저는 내일 네, 관리합니다. 안녕, 동트뷰 시청자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차들은 여러 가지 첨단 기능 외에 주차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서라운드 뷰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또 하나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하향 기능이 있습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을 하게 되면 아웃사이드 미러의 각도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기능으로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차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한 기능인데요.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하향 기능이 되질 않는다 하향 각도가 너무 커서 일반 운행 시에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하향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방법 및 미러 하향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차를 구매할 때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내 차에 사이드 미러 하향 기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심지어 1년 동안 타고 다닌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던데 우선 IMS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IMS는 Integrated Memory System으로 즉 운전자의 기억장치라 하고 운전자가 자기 체형에 맞춰서 수동으로 자신에게 맞는 시트 위치 아웃사이드 미러 위치 핸들 위치 등을 IMS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억시킨 위치로 자동으로 보정해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 내 차에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드 미러 자동 하향 기능도 있다고 보면 맞는 거야. 그런데 가끔 사이드 미러가 정상 작동이 되질 않는다고 하거나 배터리 방전 혹은 교환 시또 운전 시트 교환 및 커넥터를 탈거하게 될때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하향 기능에 대한 초기화와 사용방법 그리고 미러의 각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먼저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시동을 켜고 변속레버를 P의 위치에 두고 사이드미러 스위치를 L 또는 R 중에 한쪽을 선택하고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레버를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끝까지 내려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거나 딱딱딱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고 다시 사이드미러를 운전할 때 편한 각도로 세팅을 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 아 이렇게 초기하는 방법은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간단하게 사용방법을 알아볼까? 사이드미러의 자동 하향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드미러의 좌우 선택 버튼이 어느 한쪽으로라도 항상 선택이 돼 있어야 하고 만약 자동 하향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엔 좌우 선택 버튼을 중앙 또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게 되면 활성화가 되질 않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고 가끔 고장이 났다고 하거나 또 되었다 안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음은 사이드미러의 하향 각도 조절 방법을 알려줄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향 각도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시야 확보가 불편할 경우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시동을 켜고 변속 내부를 P에 위치하고 L 또는 R 중 조절을 필요로 하는 쪽을 선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내부를 후진 R로 변속하고 하향이 완료된 후에 상하좌우 버튼으로 원하는 각도로 세팅을 하고 변속 내부를 다시 P로 변속하거나 스위치를 중앙으로 바꾸게 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거야 설정한 미러의 반대쪽 미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 자동 하향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려니까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좋은 기능도 나한테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때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